쟁기를 한 60-70cm까지 7 c m 까지 6, 70cm까지, 6 어. 70cm까지 깊이 파서 속의 흙을 위로 올려, 모래로 올려 버리니까 야 이거, 이거 수단그라스를, 수단그라스를 지금 다섯 번 갈았다고요? 수단그라스가 이제 부식이 좀 되고 그다음에 또 유박 살포하고 또 노터리 한번 치고 보통 만은 수준에서 이렇게 뭐한 3-4년 정도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조금 가격대가 좋아지는 해가 있습니다 아... 근데 뭐...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내년이 되지 않을까 뒤에 머리꼴 작업할 자리를 간격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말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오... <웃음> 정확하게 피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. 딱 모양이 있는 밭을 만들 수가 있죠 오. 마크를 안해 놓으면 눈대중으로 하게되면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네, 앞뒤로 어 거리를 한 6m 능력하게 6m 정도 5m 8 0 하면 되는데 관리기 지나다닐 것까지 생각을 해서 6m 정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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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자리팔이라든지, 뭐, 흑색서금균액병, 이제, 가스 피해를 또, 그, 덜 받기 때문에, 아싸리, 그, 완숙퇴비가 아닌 퇴비를 사용하실 땐, 그, 태비를 사용 안 하시는 게, 농사를 더잘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다른데 지 SF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문제가 없네? 지금도 돈을 줘도, 금액을 지불하고 돈을 준다 하더라도, 이게, 그, 비료 자체를 공급받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, 지금요. 내년에는 더 힘들 거라고 예상되는데 농사십시가? 생산비, 인건비도 지금 많이 오르고 뭐 돈이 뭐 20-30% 이상 투자비용은 더 들어가는데 어... 생산성은 날씨가 또안 좋아져서 수확량은 떨어지고 참 농민들 힘내십시오 <웃음> 저도 마찬가지지만, 마찬가지지만, 전국에 계신 농민분들, 올가을 농사 전부 다들 많이 힘드셨을 테고, 내년에도 좀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, 어, 농재자, 농자재라든지, 뭐, 특히 제초재부터 시작해서, 어, 모든 그 자재들을 중국에서 가져오는데, 그, 다 오릅니다. 농협에 가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미리 미리 구비해 두시고, 어, 준비하시는 분들은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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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꾸 깊게 하니까 뭐 돌은 자꾸 올라옵니다 밑에 있는 돌들이. 아. <웃음> 쟁기를 어. 한 6, 70cm까지, 어. 6, 70cm 까지 깊이 파서 속의 흙을 위로 올려 모래를 올려버리니까 뭐 그때는 덤프차로 돌을 갖다 버렸죠. 비료 부대니까 다 전부 다 돌. <웃음> 예. 야 돌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. 어워낙 깊게 이제 쟁기질을 하면서 이제 땅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땅 속에 깊게 박여, 박혀있던 돌들이 쟁기질할 때마다 다시 계속 올라오는 거죠. 와, 네. 이것도 다 이게. 근데 한번 그렇게 만들어놓은 땅들은 어 밑에 모래랑 이제 위에 흙이 이제 흙이랑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음. 배수 잘 되고 어 관리하기 좋은 그런 밭이 되는거죠 수단글라스 <웃음> 파쇄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된 것들이 와, 이렇게 바, 다 네, 속에까지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수단글라스 파쇄된거죠 예. 네 그러네요 구역가 <웃음> 따로 없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게 되면 안에 하얀 바실러스 균들이 이렇게 그 양파 자랄 때 비닐 속에서 균이 싹 이렇게 수단그라스 먹이 삼아 이렇게 많이 번식할 수 있게끔 야 이거 수단그라스는 비교 다섯 번갈았 수단그라스가 이제 부식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또 유박 살포하고 또 노타리 한번 치고 <웃음> 그 다음 쟁기질 하고 또한번 치고 <웃음> <웃음> 비료 살포하고 지금 이렇게 한번더살 이제 노타일 작업을 해 놓으니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부서졌죠? 이렇게 이 정도면 네, 충분하게 잘큰것 것 같은데. 같은데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선글라스 옆에 완효성 코팅 비료 아, 네. 네. 아, 네. 여기서 코팅된 비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료들은 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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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실되지 않게끔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에이 단그라스가 이 토양에 이제 양파가 오면 네 정말 잘크것 같은 생각이 그냥 불쑥불쑥 드네요 저는 <웃음> 네. 이 지금 양파 농가들한테도 지금 네.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올해는 또 뭐가 좀 달라질지 좀 달라진거나 더 새롭게 준비할 게 있다면 뭐 추가로 말씀해 주시겠 있으면 올해 양파 그 종자 회사에서 양파 그 씨 자체가, 어, 한 20%에서 25% 정도 씨가 덜 나갔습니다. 그 판매가, 중에도. 판매가 덜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매년 평년수준의한 75% 정도밖에 양파, 그, 씨가 판매가 안된 안 거죠. 결국은 양파를 적게 심었다는 얘기네요. 적게 심었는데, 어, 양파 모종 키울 때또 너무 많은 비가 오고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어 무름병이라든지 노균병이라든지 그다음 스해를 입어가지고 어 전국에 한 10% 15% 이상 그 양파 모종이 줄었습니다. 야 그러면 더 지금 양파가 귀해질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루에도 한세네명 이상은 양파 모종 좀 어떻게 구할 수 없냐고 아.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. 야 큰일이네요 양파 모종이 없어서 양파를 못 심는 경우가 생겼네 네 지금 자기 보통 한평 심으려고 이렇게 씨를 부어놨는데 뭐한 20% 30% 정도의 그 양파 모종들이 어.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습해를 입어서 음. 이제 죽어버리니까 땅은 있고 양파 모종은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야 돼? 아트 놀려야 되나? 올해는 아마 뭐 이렇게 주기가 있거든요 예. 보통 만원 수준에서 이렇게 뭐한3 4년 정도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조금 가격대가 좋아지는 해가 있습니다 아...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내년이 되지 않을까 아, 그러니까 네. 내년은 양파는 고기야 네, 양파는 시세가 뭐 평년 대비 조금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ere we go. you